예, 저는 목사 사모였어요. 사모였는데 6년 살다가 어 사별했어요. 그래서 2 7에 결혼해서 32살에 제가 사별을 해서 지금까지 이제 미망인으로서 혼자 살고 있는데 어, 저희 목사님이 살아 계셨을 때 어, 라무의 나옴이야 루스에 대한 설교를 많이들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항상 저희 목사님이 살아있을 때, 어, 당신은 루시아, 루시아.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아, 아, 나는 영어 이름은 루시아. 이러고 지금까지 살았는데, 목사님을 통해서 이번에 참 코프스 목사님의 우리 성교단에 오셔가지고 참 저희들한테 말씀하시는 것이 나에게는 너무나도 막 꽂히는 거예요. 막 가슴도 설레고, 막 눈에서 눈물도 쏟아지고, 어떻게 할지 정도로 모르게 그냥 나도 모르는데 그렇게 쏟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그나오미와 그다음에 보아스에 대해서 설교를 엄청나게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나는 아 이제 마지막 때에 내가 가야 될 길이 뭐지? 그래서 제가 어, 지금까지 하나님 내가 제대로 인생을 살지 못한다면 주님 앞에서 그냥 순교할 수있어록 해달라고 그렇게 제가 오늘날까지 그냥 부르짖고 있어요. 근데 목사님의 그 휴거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서 아 나는 이제는 순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들림 받아야 되겠어. 그런 마음이 내한테 막 속붙이면서 막 그냥 감사 감사 기쁨이 제 안에서 속붙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데 지금 이술에 대해서 지금 배우기 시작하지만 뭔지도 모르지만 나한테서는 진짜 막 설레는 거예요. 어떻게 할 줄을 모를 정도로 설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박영희 목사님 말르면서. 어? 콧불소 목사님을 만나게 됐다는 것이 나한테 너무 큰 도전이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이제 어 조금씩 제가 무용을 좀 했었어요 무용을 했었는데 아 내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때에 무용을 좀더 많이 배우고 열심히 배워서 이 무용으로 하나님 앞에 재롱을 끌다 좀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저한테 들더라고요 그래서 남은 여성은 그렇게 어, 목사님의 말씀을 이제부터 계속 가서 들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에 완전히 이슬에 꽂혀서 정말로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너무너무 <웃음>